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꽃차를 마셨습니다 생강꽃차 그리고 또그 외에도 몇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커피만 마시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음식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작품을 물어보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말리 말리는 아주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에 청천 운기우레 구름문이죠 시에서 참이 구름 빼면은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비가 오더라 한시에서는 주로 이렇게 두 구절을 풍경을 읊었으면 보통 여기서는 자기 신경을 읊습니다 서경 서정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볼까요?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유명하다는 것은 이 한시에서는 표절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저기 <웃음> 나오는 게 저기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분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좀 개념이 달라요. 다른 거하고. 한시는 다른 이태백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을 쓰면서 용사를 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나는 알고 여기다 활용했다. 그건 칭찬받는 행위입니다. 공산무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가 표절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빈산에 사람이 없다. 이것은 선적인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선시라고 해요. 마지막에서 그 선시의 절묘한 부분이 나오죠. 수류, 물은 흐르고 이쯤에서 아 그거 나도 들어봤어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류화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아주 그 그만리 맑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더니 자 여기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시야를 보셔야 돼요. 아주 넓은 곳에서 구름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 왔어요. 어, 사람이 없다.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이겠죠, 거기가 그리고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자 여기서 우리 선시 특징을 하나 알아두시려면은 선시할 때선 동양에서 이 선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종교 관계 없는 겁니다 선시에는 소화가 없습니다 작은 나를 표현하지 않아요 오직 대야만이 있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즉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안에 소화적, 에고적 감정이 하나도 표현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이제 중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시를 쓸 때는 서예 작품을 쓸 때는 역시 또 선시적인 감정으로 써야지 너무 학문적 격조에서 막 이렇게 틀리면 안돼 이렇게 쓰면 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찍어야 된다 타터 저거 빼먹었다 이렇게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글씨 문자적인 것몇 가지만 볼게요 이 빌공자는 원래 지붕입니다 이게 진면자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옛날 주거 형태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뻥 났어요 이렇게 비가쓸지도 모르고 하늘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하늘 공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 공자는 이 글씨의 발음을 뜻하죠 여긴 뜻 그래서 이런 글씨를 형성이라고 하죠 형성문자 한쪽은 발음 한쪽은 뜻이 이치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한자 공부가 엄청나게 쉬워져요 제가 지금 뭐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한자책을 이런 관점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없을 문자는 어떤 신관이 옛날에 신관은 지금으로 보면 무당이죠 이 사람 대자가 사람입니다 신관이 팔에 소매에 뭘 주렁주렁 매달고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춤춤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는 단지, nothing, 뭐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무아지경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산없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 수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죠. 물이 흐르는 모양.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샘천자, 이것은 물수자. 음과 양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류자는 물이고 이 윗부분이 아들자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또 물입니다. 즉, 아기가 출산하는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승풍승풍 이렇게 낳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잘못되면 유산이라고도 하죠. 이열0개자 속에 있는 요건 두짝 문입니다 한짝 문은 여러분 아시죠? 지게 옷자 이게 한짝 문이에요 이건 두짝문두짝 문에 빗장이 딱 열려있는 수평이 되어 있으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질러 놓으면 이건 닫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말리 청천에 구름 일어나고 비가 오시는데 산은 비어있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그곳에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나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어떤 선시적인 기분으로 또 한나라 예서체풍으로 제가 한번 정식으로 써보겠습니다